특보입니다. 제1호 태풍 말라카스가 4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경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기상청의 태풍의 진로도를 보면 오늘 저녁 9시경의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고암남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기상청의 진로도 역시 한국기상청과 진로가 비슷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미해 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진로도를 보면 현재 40노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100노트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로는 한국과 일본 기상청과 비슷한 편입니다. 4월 8일 오후 1시 현재 태풍의 위치는 괌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980km가량 떨어진 인근 해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9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5노트열대폭풍 ts 등급에 해당하는 강도입니다. 현재 태풍이 자리한 부근과 예상 진로 부근은 낮은 연직시어와 높은 해양열용량 등으로 발달요건은 충분한 상황이나 제대로 전향력을 받지 못하는 북위 5도선 이남의 매우 낮은 위도로 이렇게 낮은 위도에서 태풍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단 북서태평양의 상층 500헥토파스칼 영역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 위치는 괌 동쪽에 있어서 당장 태풍을 이동시킬 지향류가 없어 현재의 위치에서 북위 10도선 사이까지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북위 25도선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지역의 북위 20에서 30도선 부근 상층 상공에는 제트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 연직시어도 매우 강한 상태에 있어 이위도로 태풍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연직구조 자체가 와해되면서 급속도로 소멸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